뭐 드시나요? 하는데 여기 한번 여기 살짝 버거 버거하이가 이게 뭐냐면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이게 취, 햄버거에 취한다 이런 느낌이고 여기 빼보이즈 버거입니다 버거 몇 개씩 드실 예정인가요? 오늘 방송에서 솔직히 저희가 하나 먹고 두개 먹고 이런 아, 거 그거 아, 안 되죠 재미가 없잖아요 침대 대한 배신이죠 그럼 몇개 먹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예상으로 다섯 개 그렇죠. 다섯 개 오버 오버 다섯 개 이상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 제가 배탈이 났습니다 아 이거는 밑밥이죠 저는 아유.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밑밥이죠 아우 그리고 오늘 지금 윤준영 프로 네. 어디 갔어? 이게 막내가 늦는 거는 사실상 우리 저희 유교 문화에서는 애매하고 좀 어려운 일이에요. 두포이의 충실한 종님께서 네. 막내는 10분 전에 가야지 이건 사실 고정 댓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무지성 토크를 하고 있는데. 네. <웃음> 어, 그, 저기 한명 근육이 많은 사람이 우는데. 윤준영 선수인지. 그 아, 미그아 남동생이 왔네요. 지각생. 네. <웃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또 그. 아, 세분 B시즌 최대 체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110kg까지 가봤죠. 와, 작년에 저는 현대 104kg. 104kg. 와.. 현대 최고야? 예, 지금 최고. 오.. 10명만인데? 음... 저는 그냥 지금이.. 예전에 비만 시절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만 일때를 얘기를 하면 저는 94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고지혈증 걸린다고, 살 빼라고.. 100명이 넘었는데 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화장실을 8번을 갔는데 운동 도중에 화장실 가봤어요? 운동 도중에는 화장실 많이 갔죠. 원래.. 아 그래요? 토하러 토하러 토하러 <웃음> 두 누님 중 어떤 누나 쏘는 거야 이거 그 오늘 그 대표님이 그 몬스터지 네. 몬스터지 모스사지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쏘신다고 하신 걸 약간 후회하게끔 우리가 한번 줘야 음, 되는 거예요 저그 음료수는 닥터페퍼 부탁드립니다 닥터페퍼가 뭐예요? 아예 있어 그런 거 아예 예 의사 의사 아 의사 의사 에이. 야 어, 뭐야 이거 야야 이거 한번 해준다고요? 야 치킨버거! 아나 지금 일단은 먼저 하시죠. 저, 저, 저는 치킨버거부터. 아예 치얼스. 치얼스. 야 우리 그 힘들게 운동방송하고 어. 이제 드디어 약간 식사 마시게 합쇼. 와. 와. 제가 방송 전에 엄청 찡찡됐어요. 음. 왜안 어. 먹어? 배고픈데. <웃음> 야, 언제 먹냐고. 응. 음. 아 오늘 그리고 저희 운동할 때소통 제대로 못하잖아 사실. 응. 음. 그 시청자와의 소통. 그리고 음. 저희 앞으로의 컨텐츠에 대한 회의 이거를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이 고생하는 거는 많이 했어 우리가 음~ 하춘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시면은 오시면 됩니다. 햄버거 드립니다 오시면은 이제 전현대 님께서 포옹을 해드립니다 포옹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기 자체가 맛있다고 해야 되나. 소스, 치즈, 그리고 이거 이클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이 아, 맛있어, 고기가. 거이너 이거 이거 뭐말씀말씀드순는한분이오이오셨요 어? 요 음. 어? 뭐,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이 오셨는데요? 어. 구독자분이신가요? 자 이리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저희 그 구독자분이 오셨는데 사실 아, 저는 아는 동생이에요. 동생. 운동을 제가 같이 이제 알려주는 동생인데 <웃음> 아주 아, 개인 네.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직장인 어. 문승범이라고 네. 합니다. 사실 이제 한 명도 안 오니까 <웃음> 그럴까봐 아승무기형 아. 이제 기다려 드려야 되니까 기다려 주려고 저 어, 기다려 줄일고 없나요? 왜안 와?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근데 예. 없어요.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아, 뭐 여기 와서 우리는 온라인 친구기 때문에 <웃음> 저, 저 온라인 사이버 러버. 예. 일단은 좀 얘기하죠. 새로운 시청자 올 때까지 옆에서 먹어. 자 이제 토크 아, 주제로 아, 넘어갑시다. 윤석열 아, 님포식 너무 멋지신데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독학하신 건가요? 독학했어요, 진짜 독학했어요. 근데 제가 만족할 때까지 영상 찍고 보고 찍고 보고 있어요. 야 오늘 쉽지 않다. 오늘 방송 운동보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어 윤준영 선수님, 몬스터 짐잠실점몇 시에 가면 볼수 있나요? 새벽 3시? 새벽? 정답! <웃음> 진영이는 매번 응. 목숨을 거고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은못 들면 은 아무도 못 도와줘. 새벽에 누가 도와줘, 우레이 어, 어, 그, 오! 오. 야, 무덥다고. <웃음> <부럽다고. 웃음> 아, 또 잘생겼어. 아, 아 왜, 왜 이렇게 몬스터집 보시는 분들 다 잘생겼어요? 아니, 간단하게 제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4살 유재룡이라고 합니다. 어, 형님이시네요. 어. 형님이시네. 생생교통 구독자. 네 구독자, 구독자고 저 그리고 특포인님도 구독자. 예요 오. 정말 네. 네. 네. 거기 아. 이제 편히 앉으셔가지고 한번 드시면서 직관에 예. 저희 그 정신 없지만 저 음료수도 하나. 아, 사실상 저네네 네, 네 개째를 먹고 있는데 와 근데 지금 다섯 개를 먹겠다고 호엄 장담을 했는데. 누나 응. 이제 다섯 개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누나니까 말이죠. 아 저는 이제 누나 하겠습니다. 윤준영 선수 저기 연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아, 찾고는 있는지 일단은 노력은 하고 있는지 졸려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자, 윤준영 선수와의 보디빌딩 라이프를 이해해줄 수 있으신 분 군필입니다 군필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만나셔도 돼요 음. 만나다가 군대 갈 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집이랑 몬스터 저기 잠실점이랑 세상 건전한 놈이니까 건전한 놈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음. 재미가 없어서 아. 모태 <웃음> 솔로는 아닌 거죠 아 모태 솔 아닙니다 언제 o 린때 네. 온라인으로만 만난 거아니 a 아 g 온라인 u done a contingent car. Stronger, who gets one hundred hundred to have a wish 대 o 3 a 테스트 n a shaker. You go out there. You g 우리는 그래도 9 0 k g 가까이 나가잖아요 아 이거 1 0 0 k g 네. 3 3 3해서다합산해서 k go 음. 지면은 우리도 벌칙 받고 지면 벌칙 받고 스파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면적이 넓어가지고 저희 셋다 맞는 건 자신 있는데 느리고 면적이 많아 <웃음> 우리가 셋다 느리고 면적이 많아 그냥. 그냥 맞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 예. 저는 허벅지 씨름 67승 32패에 지금 혹시 가능한가요 주정 씨랑? 아니 그럼요 하나 둘셋자 힘줘 졌어 졌어 자 반대로 오우.. 어, 자, 어, 어. 반대로,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자! 아니, 야, 야, 아니, 이거는. 뭐, 오늘 100장 채웠어. 아니, 이거는 뭐 거의 자동문인데요, 자동문? 네. <웃음> 잠깐만, 저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힘 줘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자, 5, 자. 4, 4, 3, 2, 하나, 오케이. 야, 벌써 내 다리 벌려져 있는데, 이거. 어디야? 야. 아니, 아니. 이거 일, 뭐야? 작! 맞습니다 자님모시죠 시-작! <웃음> 오, 뭐야. 준비 시작! 힘 줘요! 힘!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지. 우리 무슨 질문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아까 전에 저기 바리 싸움 얘기 나와서 아 67승 32패라고 했다가 그러면 네, 저... 안 돼, 준영이는 국보급 선수기 때문에 네. 사복도 입히면 안 되고 여자도 안안 만나게 하면 안 돼. 돼. 절대 안, 안 돼. 되고. 아바타 소개증도 하고 나서 어. 차단시킬 거야. 어 마음에 드는데 한번 만나볼까? 아, 안 돼요, 뭐... 여기까지예요. 컨텐츠용이었어요 가세요. 저는 우리나라 보디빌딩을 지키고 싶으니까 가세요. 가세요. 너 여자 만나 그래가지고 막 감정 기복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네, 맞아, 그게 안 좋은데? 네, 맞아, 안 돼, 안 돼. 아바타 소개팅은 컨텐츠로만 하고 하루만 즐겨. 네. 야, 오늘 좀 먹방 어땠나요? 좀 식은땀 나. 사실 다섯 개 먹고 이렇게 배울르줄 몰랐어. 지금 세 개, 아, 네 개째에서 제제 포기했어요. 세개 반이에요? 세개 반, 다섯 개, 열 개. 저의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였죠. 네. 먹방 아, 윤수미님께서 장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아주 또평화 아, 프로 또베푸죠아 근데 베프긴 한데요. 네.. 네. 뭐 감사하진 않고요. 또먼길 와주신 두엽습니 아우 누아 근데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도입수. 오셔가지고 와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희는 다음에 완전 새로운 콘텐츠로 네. 빠른 시일 내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